온화한 얼굴의 양아치 안녕하세요. 역사기만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될지는 모르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진행하자면 자기들 울타리 안에서만 얘기를 주고받는 정신질환자들의 말은 믿고 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단세포적이고 확증 편향적인 상대 비난과 자기들끼리 나누는 비이성적인 위안만 있을 뿐 정의도 합리도 사실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문재인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조금씩 고개를 드는 광경을 보면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사람들이 문재인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들을 수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함부로 건든 문재인은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하고 다시는 그 따위 인간이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 채널 개설의 궁극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매우 반갑습니다.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국의 주식시장이 한때 활황기였던 것을 문재인의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알면 한국의 주식시장이 2300피를 찍은 것은 문재인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코로나로 국제 주가가 바닥을 치고 이후 주가는 빠르게 다시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말미암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전혀 모르는 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공황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었고 주가가 본격 회복하기까지는 2-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것은 정체불명의 전염병이 시장의 심리에직격탄을 퍼부은 것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심리의 문제일 뿐이었지 2008년도처럼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심리가 즉각적으로 회복되는 대로 주가는 다시 천정부지로 솟구쳤습니다. 미국 정치로 시각을 돌려보면 공화당의 트럼프는 경제대통령을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을 위시한 민주당과의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머쥐어야 했기 때문에 경제대통령을 자처하는 사람으로서 땅바닥으로 떨어진 미국 주가를 도저히 가만히 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트럼프는 주식을 다시 끌어올리기에 미친듯이 노력했으며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코로나보다 주식 얘기를 더 많이 꺼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로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환자가 늘지만 여러분의 주식이 오르면 좋은 일 아니냐 이런 황당한 발언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금리가 계속 내려갔는데 이것이 트럼프의 의중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연준은 이럴 때마다 경제 시스템이 박살날 것을 대비하여 무조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원래 금리가 내려가면 돈을 은행 같은 곳에 맡겨둬 봐야 이자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 돈들이 자산시장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렇게 주가가 폭등한 게 2020년부터 2021년 중반까지입니다.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면 돈이 주식시장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가의 거품은 다시 꺼지고 지속적으로 빅스텝으로 금리를 올려왔기 때문에 2022년 한 해는 통으로 증시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오르기도 했지만 이런 것은 늘상 있는 일일 뿐이고 추세적으로는 쭉 내려가는 것입니다. 한국은 당연히 이런 큰 그림 속에서 미국 증시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미국을 따라 0%대의 금리로 내렸고 증시도 미국을 따라 똑같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단언컨대 이 커다란 파도 같은 현상 앞에 문재인의 의도 따위가 여기에 단 0.01%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시안적이고 감정적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해석하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는 진보 유튜버들, 즉 문재인 치어리더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든 행동을 돈 때문에 한다고 합니다. 10월 이태원 참사 때도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나서지 않는 국민들이 돈과 관련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하니다 그런데 국민이 왜 돈에 미쳐 있는지 그 말에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돈에 미쳐 있을 근거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미국으로부터 활황되었습니다당시 한국인들도 주식에 발벗고 나섰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건대 그때 실질적으로 주식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이 주식에 본격적으로 발벗고 나설 쯤 연준의 금리 인상은 본격화되었고 이에 따라 자산시장은 하락을 거듭하여 2022년에는 대폭락 시기를 맞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돈을 벌려고 주식에 들어왔다가 주식에서도 뒤통수를 맞은 셈이라 현재는 주식의 주자도 듣기 싫어하며 서점 코너에서는 세속을 잊은 소설 따위나 유행하지 금융에 관련한 서적은 인기도 없습니다. 장사라도 잘 돼서 돈에 미쳐있다는 정신나간 말을 하는 것일까요? 눈이 있으면 세상을 보십시오. 10년, 20년, 30년을 보텨온 가게들도 셔터를 내렸고 이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정신병자가 아닌 제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갈 곳이 없어 방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 그리고 그 홍의병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은 일에 의도적으로 억누르면서 나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유례없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습니다. 정의도 상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진보 스피커들은 이것을 가지고 또아 윤석열이 잘못해서 국민이 갈 곳이 없다. 심판하자 이렇게 억지로 짜내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길은 없습니다. 국민은 그를 심판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에 대한 솔직하고 이성적인 평가와 반성만으로도 국민들의 얼어붙은 가슴이 녹아내릴 것이고 정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다시 붙잡게 할수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들이 잘못한 게 맞구나. 진보 치어리더들이 나를 노망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저들을 심판한 내가 옳았구나. 이렇게 될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동의 사실입니다. 진보 스피커들은 자기 인생이 곧다구짓거리나 하는 게 자기 평생의 인생이 되어버린 사람들이기에 정상적인 국민들을 노망났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들만이 정신병자들 뿐이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국민들은 갈 곳이 없고 민주당 정치인들은 치어리딩을 해주니까 좋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슈퍼챗 때문이고 결과적으로 슈퍼챗에 망한 민주당이 되어버리겠죠. 언론을 욕하지만 스피커들 역시 슈퍼챗이라는 하찮은 것 때문에 언론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국민들은 정치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했습니다. 개혁은 거의 하지 않았고 거짓 약속으로 모든 일상을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려드리겠다고 말하며 국민들을 고통 속에 밀어넣고 더큰 부채를 짊어지게 하는 정책을 위주로 내놓고서 나중에 말하기를 정부는 해줄 수 있는 거다 해줬다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특히 이런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의 예산 지원은 많이 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목소리도> 예, 그뭐 그, 그, 당연히 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번 고통, 어 그. 어, 이로 말할 수 없을 테지요. 어, 정말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어, 정부로서는 예. 여러 가지 그 소상공자격자들로서 부족하게 느껴지고 아쉽겠지만 예. 그러나 정부로서는 재정적으로 할수 있는 거의 뭐 최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은 코로나 방역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정은경의 문재인을 위한 방역 정치의 답분이 의도적이고 은밀하고 무책임하게 편승하고 있었고 모든 일상을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려드리겠다는 거짓말을 하던 처음부터 정부가 해줄 수 있는 한계치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기친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정은경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은경은 정치방역을 했지만 동시에 옳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갈 때 어쨌든 한국 국민들은 상당히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인은 완전한 일상으로 돌려드릴 것을 약속하며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에 화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의경과는 관계없이 공은 정치로 넘어온 것입니다. 문재인이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공이 넘어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번 그렇듯 문재인이 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결국 자신을 자책하던 많은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던졌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전두환의 명령으로 시민들을 죽음에 몰아넣은 것과 세월호 7시간이라는 것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세타 어차피 명령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책임자는 전두환, 박근혜, 문재인입니다. 정치사기로 문재인이 살해한 국민의 수가 전두환 때 죽은 사람들의 수보다 적습니까? 정치사기로 문재인이 살해한 국민의 수가 세월호 때 죽은 사람의 수보다 적습니까? 치어리더들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내주시기 바라고 잘못을 안다면 행동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비정상은 치어리더들이지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에게 노망났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고 이런 사람은 진정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위기에 몰아넣게 하는 장본인들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치어리더 스피커들은 의도적으로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여 전파하고 어떤 현상이라 해도 무리하게 문재인의 업적으로 치환하여 칭송하기 바쁩니다. 이들을 보면 영화 품행제로에서 나온 바람잡이들이 생각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이 품행제로에서 보면 꼭 어딜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중개 시작한다. 다들 뭐야 지 자식들아 폐공장은 아! 유도부 홈그라운드라고 할수 있지 그때 김상만이 무뚝뚝한 표정으로 등장하는데 눈빛 정말 아름답더라 한스키가 매우 빠르게도로 달려왔어 아! 땡! 기 나오고 자기가 본 것도 아니고 진실도 아닌데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뻥튀기하면서 요런 짓거리를 즐기는 중자들이 꼭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 하늘을 날아다니다는 그놈의 싸움 실력은 그저 소리만 치고 개싸움만 하는 놈이었죠. 문재인에 대해서도 소문을 이렇게 내고 나쁜 것은 쉬쉬합니다. 이런 행태는 마치 사기무술 단체를 방불케 합니다. 사기무술 교주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쇼를 하고 맞는 놈은 그속 의도를 알면서도 쇼에 적극 협력해줍니다. 저는 이게 현재 진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증세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자정의 가능성이 희박한 쓰레기들일 뿐입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보수는 자기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도 옳게 가르고 충원하는 국민들이 있습니까? 가만히 바라만 보다가 남이나 욕하라고 방향성을 정해주면 우르르 몰려가는 쓰레기들일 뿐입니다. 이런 건 보수가 아니고 노비들입니다. 보수는 저 같은 사람들 더러 보수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짓을 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꼴보수입니다. 반면에 행동력 있고 정의감이 있다는 진보 국민이 정신병만 고쳐서 바른 길로 간다면 상황은 좋아집니다. 관련해서 심리학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리노는 이탈리아 북서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토리노에 있는 한 성당에는 한 벌의 수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신성한 수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감쌌던 수위로 알려져 왔습니다. 바티칸 연구자들은 예술을 감쌌다던 이토리노의 수위가 1세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세까지 템플 기사단이 고의 보관해왔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들은 템플 기사단은 1118년에나 설립되어 14세기 초에 해체되었으며 이 수위에 대한 기록은 1360년에나 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바티칸 연구자들이 주장한 대로 템플 기사단이 보관을 했다고 해도 고작 몇백년을 보관했을 테고 그 전에 수의의 행방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료에서도 수의에 대한 첫 기록이 중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수의에 대한 문제가 주변사를 참고하여 또 다른 추론을 이끌어낼 만한 성질의 것도 아닌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우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옷한벌일 뿐이니까요. 이렇게 되면 역사적으로는 바티칸 연구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티칸 연구자들이 이런 반박을 받아들이든 말든 간에 관계없이 대중들이 나서서 토리노의 수위가 진짜 수위라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토리노의 수위가 가짜라고 할수 있을만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위를 진짜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중들에겐 그 수위는 진짜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념에 깊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어봤고 그의 기대서 행동하고 살아왔던 것을 부정하게 되는 순간부터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행동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의 대중들을 바라보는 틀도 이런 틀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낙연이나 윤석열에게 속았다거나 언론에게 당했다는 식의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문재인은 때로는 그들의 등에 타고 있었으며 때로는 그들의 등 뒤로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후에 나서서 언론중재법을 막아 나선 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대통령 문재인 본인입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정신나가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들이 옳다옳다 옳다 하면서 선동하고 슈퍼챗 받으며 정치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이 말이죠 윤석열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서 날씨가 풀릴 점에 진보 전문 시위대들이 아무리 몰려서 분위기를 연출하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봤자 근본적으로는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반성하지 않은 진보의 쇼타임에 놀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반성은 지금 선행되어야 하고 현실에서 도망쳐서 나중으로 미루고 미루고 미룬 뒤에 그런 짓을 결국 하게 되면 딱그 시점부터 첫 단추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일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고 느끼기엔 박근혜가 탄핵당한 것보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정치사기꾼 세력이 단 5년 만에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았다는 사실이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신의하고 큰일이며 어떻게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평가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민주당 여러분의 행동은 국민들이 노망났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너네 노망난 거 이제 고쳐졌지. 우리는 과거에 너네가 노망난 것을 이해해. 용서해. 그러니까 다시 쇼타임으로 뭉치자. 어림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갈 길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신병자가 정상인에게 하는 정신상태를 훈계하는 행동에 다름아닙니다. 슈퍼챗도 관계없고 아는 정치인도 없는 국민들의 판단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정상적이고 옳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치 사기꾼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반성을 하는 것이 진정한 쇄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 사기꾼들을 안고 다시 가고 뭉치자 하며 심판한 국민들을 노망났었다고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나라와 국민을 진정한 혼란과 암흑 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치 사기꾼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에 따른 어떤 패단도 모두 민주당의 책임이며 심판의 명분은 현재 진행형으로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식으로든 문재인을 포장해 줄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국민들은 반드시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되는 국민들은 지금도 그런 짓을 하고 있는 당신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것은 민주당이 아니고 보수와 언론입니다. 작전 시기에 때맞춰서 시행된 김영란법에 분노한 언론인들은 박근혜를 알아서 공격했습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없는 본격적인 유튜브 시대의 개막은 그런 현상들에 더욱 가열차게 불을 붙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이 세상인 줄 알았던 것이고 언론이 보도하는 대로 박근혜는 악마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그 위에 조용히 올라타고 있었을 뿐입니다. 박근혜는 분명 정치, 검찰, 언론 합작에 철저하게 당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촛불혁명 때개혁령을 선포하고 군사를 풀어 광화문에 모인 국민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문재인이 정권 탈취 후 해외여행만 다니면서 뺑기 쓰며 시간을 때우는 모습을 2019년도 초부터 경기했습니다. 당시 풍경을 돌아보세요. 시간은 이미 절반이나 흘렀건만 대통령은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그 누구도 개혁하라고 닥달하지 않았으며 스피커들은 북한 리춘이 마냥 문재인이 하는 짓마다 칭찬일색이었습니다. 저의 본능이 꿈틀댔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 포털에서 6개월을 악플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6개월이 흐리고 그 가을에 하는 수 없이 튀어나온 것 같은 조국을 볼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타이밍도 아무도 뭐라고 안하고 칭찬만 하고 있었다면 경찰 개혁은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레임덕에 가서 가장 어려운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넌센스니까요. 시작은 하는 것 같았지만 시도를 하긴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조국을 희생시키고 검찰개혁은 흐지부지 시켰습니다. 문재인은 조국을 악어 우리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백업을 해줄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문재인이 하려고 하는 작전상에서 조국은 죽어줘야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나 노무현식으로 민주주의를 논하는 자는 모두 다 정해진 희생물이었습니다. 문재인이 노무현이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둘은 정치 방향성에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봐도 저는 그게 지금도 신기하고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때까지도 아무 비판 없이 해외여행 다니는 거나 칭찬한고들이 있었는지를 궁극적인 목적이 도대체 뭐였는지를 문재인을 섬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습니까? 만약 그때도 조국이라도 안나었다면 언제 하겠다는 것인가? 코로나 터지던 4년 차에? 물론 코로나를 예상하진 못했겠지만 어쨌든 4년차에 여러분은 여기서 그 속을 읽어야 합니다. 그들은 애초에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권을 탈취했지 진정으로 개혁을 하려는 목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여러분은 개혁하라 하지 않고 칭찬만 했습니까? 어떻게 할 공산이었습니까? 윤석열이 겁도 없는 놈돌이라고 말한 것은 문재인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개혁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2011년이 지나면서 나곰수 콘서트인가 뭔가 그런 데서 서로 만나가지고 그랬다면서요 문재인이 조국 보고 나중에 꼭 한자리 해달라고 검찰개혁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그랬다면서요 그런데 통수쳤잖아요 문재인은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반성을 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윤 당시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건 논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그 레토릭이었을까요 그냥 원칙론이었을까요 아니면 어, 정말 진심이셨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력과 검찰하고 관계는 좀 긴장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야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 스스로 긴장하게 되죠 예, 예. 아무튼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검찰개혁을 주도한 법무장관이었나 라는 생각을 하신 적도 있으십니까? 아까 어떤 의도를 말씀하셨는 무슨 아, 말인지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윤 총장에게 당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필이면 그첫 대상이 왜 검찰개혁을 주도하러 간 법무장관이었느냐 하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어, 글쎄요. 그, 그에 대해서 제가 아까 그저 뭐니까 뭐 평가나 해석하지 않겠다고 말씀 그렇게 들니죠 예. 다만 그르,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정도로. 아니, 그냥 뭐저 제가 대답했으니까 예. 대답대로만 그러니까 해주십시오. 예. 아니, 제가 하고 안 하고 음. 떠나서 아마 <웃음>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냥 대답대로 아, 예. 뭐 시청자들이 알아서 잘그저 예, 예. 들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예. 예. 조금 화내신 부분은 편집해서 잘라내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웃음> 청년 조국이 뒤늦게 문재인에게 속았음을 깨닫고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 말은 깊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대가 없이 희생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가 없이 노력했습니까? 개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총책임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홍길동이 아니라면 말을 하세요. 말을.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과 이낙연으로 대표되는 외내 분업정권입니다. 내각제를 실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그렇게 다니며 그런 것들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치는 실패했고 지금 와서는 내치에 대한 책임자는 없고 문재인은 외교를 잘했으니 잘한 정권이었고 정권교체는 국민들이 노망나서 그런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정신병자들을 데리고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기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몇년 전에 민주당의 문희상이 자신의 아들을 공천 세습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말기부터 소위 수박이라고 규정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들에게 보였던 차갑고 공격적인 언사들과 행동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내각제가 되면 그들만의 세상이 되고 문희상같이 지 아들을 공천 세습하는 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국민들을 뻘로 보고 함부로 대하며 자기들끼리 모든 것을 조율하고 대중은 언론에 관리되게 됩니다. 바로 일본과 똑같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인은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번 팬은 영원한 팬이어야 하고 잘못이 있다고 돌아서면 진정한 팬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야구팬들이나 하는 말이지 정치는 야구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완용을 한번 지지한 사람들은 영원히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저들이 그렇게 욕하는 척해왔던 국힘당에다그 잣대를 대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게 정상적인 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저자는 정치판을 야구판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야구팀이 질 때는 확 지고 이길 때는 확 이기면서 패넌트 레이스를 랠리하다가 마지막에 포스트 시즌에 가서 우승만 하면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문재인은 실패한 대통령이 되어 우승은커녕 포스트 시즌조차도 오르지 못한 것입니다. 약속다운 약속도 모두 어겼으니 패넌트 레이스 성적조차도 하위권입니다. 지도자의 생각이 있다는 식이라면 필히 어딘가에 댓글부대도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은 일은 해당 전문가들에게 맡긴다고 했습니다. 누가 윤석열을 봐도 알수 있듯이 윤석열은 자기가 할 역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술 먹고 깡패 수사밖에 할줄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문재인은 어떻습니까? 왜 해외여행만을 다녔고 5년 내내 인사참사만을 반복했습니까? 예? 문재인 역시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엘리트주의를 가지고 무능한 사람들만 뽑았던 것이고 그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자기의 소관이 아니라는 듯이 일관해왔던 것입니다. 이게 문재인입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밀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버리하지만 온화한 얼굴로 잘 웃고 시키는 대로 잘하는 놈 내세워 해외여행이나 시키면서 내각제를 실험했을 뿐입니다. 내각제 실험에 100% 들어맞는 게 무능하고 온화한 얼굴의 양아치인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혁명정부를 5년만에 그렇게 말아먹고 실패한 대통령이 되었고 책임자 어디있습니까 책임자는 없어요. 다시 출마할까요? <웃음> 실패한 대통령이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하며 그 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국민이 만들어준 혁명정권은 단 5년만에 바아먹고 실패의 책임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 성공한 사례로 봐야 하나요? 이건 비정상이잖아요.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재인 정권은 내각제를 실행해서 실패하고 정권을 넘겨주고 민주주의를 노무현식으로 진지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깜빵에 쳐놓고 청백리는 끝없이 탄압하였습니다. 물론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털어서 먼지가 나왔다면 청백리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도 비리로 점철된 한국형 정치인들을 흔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비리로 점철된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고 집단 린치를 가하는 것은 정치의 목적을 둔 행위인 것이지 수백 번 털어서 면지 한톨 나왔다고 청백리냐 아니냐라는 딱지를 붙일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리로 점철된 사람들이란 특정한 당 사람들이나 검찰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그 특정인은 바로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역대급으로 탄압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먼지털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 지도자를 뽑는 것은 예수님 뽑기 대회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임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것을 비극이라면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고방식에 기초하여 볼때 죄를 지은 자가 감옥에 가는 것 자체를 비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잘못을 한 전임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것을 비극이라고 자꾸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자신이 실행한 내각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하지만 앞서 봤듯이 실패한 시도였으며 잘못한 자들에 대한 책임도 따르지 않고 쉬쉬하고 넘어가며 언론이나 스피커들을 이용한 치어리더 행위들로 결사옹위를 받는 이런 상황은 비극이 아닌 것인가? 잘못한 사람이 당연히 감옥에 가는 것이 비극입니까? 이런 것을 비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여론조작으로 칭송받고 있는 것은 비극입니다. 오히려 죄를 지은 자가 감옥간다는 것은 자정이 되는 것이며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잘못한 사람이 여론조작으로 칭송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상한 자들의 조작과 계량노름을 방불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듭 강조해서 죄를 지은 전임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것 자체는 비극이 될수 없습니다. 비극이라고 하려면 한국 권력자들의 부패가 일상화되어 감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 비극이며 이것은 고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없는 먼지도 억지로 털어서 억지로 감옥에 가게 하려는 검찰 세력들의 무리한 수사가 비극이며 이것 또한 자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을 지은 전인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것은 부패함이 고쳐져야 하고 무리한 수사가 자정되어야 할 개별적인 문제인 것이지 그 자체로 무슨 엄청난 재앙처럼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인류의 비극같이 말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패한 대통령 문재인의 내각제 실험은 거짓말로 점철되었고 실패의 책임자는 없고 혼란만을 남기며 국민을 분열시켰으며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로써 내각제를 실행하자고 할 명분은 없습니다. 단 하나의 팩트는 이것입니다. 시장에 가서 아줌마들에게 물어봐도 지나가는 학생에게 물어봐도 잘못한 대통령이 탄핵되고 감옥에 간 사건보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하고 180석을 받은 정권이 불과 5년 만에 국민에게 심판받았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계사적으로도 의의 있는 엄청난 사건이며 역사 교과서에서 반드시 대대로 이야기되어야 하며 그 어떤 불량한 세력에 부패한 내각제 정치 사기 세력을 감춰주기 위한 모든 시도를 주시하며 단호히 거부합니다. 촛불혁명으로 생겨나고 180석을 받은 정권은 사실상 약속한 개혁들도 하지 않았고 대통령제에 대한 혼란만을 부추겨 국민들의 피를 말리는 대국민 사기극 끝에 단 5년만에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어리더 스피커들은 여전히 그런 일들을 쉬쉬하며 심판한 국민들 더러 도망났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팩트고 현재 자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문재인 스피커들 그 치어리더들의 말은 사실상 보이스피싱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어준은 선거만 이기면 장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특정당의 승리를 위해 부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이긴다고 장땡이 아닙니다. 180석을 얻은 선거는 진선거였습니까? 김어준은 편의 논리에 서서 행동하는 사람일 뿐이지 그리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보도를 해도 제보를 받아도 원사이드하게 가는 이유이며 이것으로 지지층의 갈망을 충족시켜주는 치어리더의 지휘자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지난 30년간의 한국 정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어느 쪽만 나쁘고 어느 쪽은 무조건 오라서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는 것에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암종양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에 대한 이성적인 평가가 세상의 강물처럼 흘려야 할 것입니다. 단언컨대 오로지 길은 그쪽 뿐이죠. 문재인이라는 교주를 향한 신도적 감정을 억누르고 이 밝은 미래를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웃> anywhere… 아아 아, 아, 어, 나습니다 <자> 2021년에 춘천에선 이낙연이 마추픽추에 비견되는 고조선 유적지 중도의 지킴이들에게 달걀을 얻어맞았습니다. 문재인을 비판하기 시작한 것도 역사학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21년 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그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이 서서히 문재인을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유튜브에서는 그런 댓글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곧장 차단당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다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메이저 언론 채널에서도 지우긴 지웠지만 개인 채널이 아니기에 댓글을 모두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민심을 어느정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21년 봄이면 그래도 문재인 홍의병들의 절대다수의 다구리가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민주당에서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자고 하면서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에 대한 적개심이 폭발하게 되었고 이때 문재인 정부의 탄압을 받아왔던 역사학자 이덕일 t v 에서작심비판을 하고 나왔습니다. 문재인이 국내에선 숨어서 생활하는 듯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듯 소극적으로 임하다가도 유독 해외여행에 갈 때만 표정이 밝아지고 개혁이나 지원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도 식민사학에는 혈세 1조 2천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칭찬만 하고 있던 치어리더들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저는 이 문제를 모든 스피커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때 정치 초단과 김용민 TV를 제외한 모든 채널은 저의 댓글을 지우기 바빴습니다. 아마 차단당했을 겁니다. 이것은 국가의 역사가 달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스피커들도 단한 사람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시하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고 사십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채널에 가서 듣는 내용들은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채널의 타임라인은 이성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것들이 이미 삭제되어 채널장들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댓글들만 남겨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그런 데서 뭔가를 보고 들었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몰입하지는 마세요. 요즘 무정부 상태이며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들 하지만 그 말은 문재인 정권 말기에 제가 즐겨 쓰던 말입니다. 무정부 상태와 각자 도생의 시대 둘다 다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왜 반성하지 못하고 그런 기분 나쁜 딱지들만 골라서 남에게만 붙이는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치 사기꾼들의 거짓말로 점철되어 대통령제에 대한 혼란만 부추기던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이 느끼기에 무정부 상태였고 각자 도생의 시대였습니다. 남에게 딱지나 붙이지 말고 반성하고 이성적으로 비판하고 앞으로 갈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꽃길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만이 국민들은 돌아오는 것이고 그 자체로 싸울 준비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편안합니다. 시장은 알아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스피커 시장은 정의가 아니라 시장이 불과할 뿐입니다. 스피커들은 그짓거리를 하고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이미 방향을 바꾸기가 아주 어렵죠. 만약 용기를 내서 방향을 바꾼 사람이 있다면 박수쳐줄 일입니다. 자신이 문재인 치어리더였기에 그 배신감에 더욱더 가열차게 반성하고 비판해야 사리에 맞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성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박수 쳐줘야 할 일이며 경청해봐야 할 일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저질러온 일을 반성하고 자기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전두환과 그 패거리들을 보십시오. 저질렀으면 그게 정이어야 하고 그게 옳아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자신들과 같은 부류의 문제인 치어리더가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갈라치기, 뭐 깔세라는 식으로 비난을 하지만 자세히 보면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대표적으로 탁현민이 그러하고 작게 보면 유튜브 스피커들이 그렇습니다. 탁현민은 트위터에서 방황하던 어린 양이었습니다. 뜬금없이 그런 사람을 주워다가 청와대에서 5년간 그런 일을 하게 만들어놨으니 탁현민은 평생 바람잡이나 문재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영원한 숙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디 나와서 떠든다고 해서 아, 역시 문제는 문풀였어. 이따위 행동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 댓글, 아마 태국이나 연변, 필리핀이나 중국 청도에서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건데 정의에 눈 감지 말라면서 국민들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던 게 엊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은 슈퍼챗을 받기 위하여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대중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라 불리는 자영업자들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문제인은 아주 편안합니다 문제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정치판은 야구판이기 때문이며 알아서 움직이는 든든한 치어리더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야구바의 주인공들은 바로 당신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출발까요 스피커들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변할 때 실제로 변합니다 지금 이 유튜브 시대에서 그들은 큰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매번 들으나 만나한 것을 듣고 나서 시간만 던져버리고 나서 뻔한 얘기나 댓글에 쓰거나 뻘소리나 픽픽하고 있는 스피커나 찬양하거나 일하지 않는 정치인들이나 찬양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올바른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평가해서 솔직하게 이성적으로 평가할 것은 평가하여 돌아선 국민들이 다시 돌아오고 정치 사기꾼들이 정계에서 멀어지며 이 일을 할 의지가 충만한 능력자들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다시 강성해지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김부겸이 한국을 정서적인 내전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그렇다면 그 정서적 내전상태의 책임자들은 저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서적인 내전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 근거로 국민들은 부패한 정권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혁명정부에 압도적인 지지율을 실어주었으며 2020년에는 180석의 의석수까지 확보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할 일을 하라는 것이었는데 국민들이 밀어주고 국민들이 왜 정서적인 내전상태가 됩니까? 국민들의 이 증오의 뿌리는 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치 사기꾼 세력이 있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밀어줬는데 왜 국민들이 정서적 내전을 겪습니까? 할 일을 하라고 밀어줬는데 할 일을 안 하고 나쁜 짓거리만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부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뭐 전문가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걸 어 진행하는 책에서 보니까 역사적인 사료에 예, 그 일대를 김운국이라고 했다는 거지. 이게. 이게 친일 사료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나일본부서를 주장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다른, 어른으에 미해서 여러 가지 기록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요 문제는 학문정량이니까, 의원님. 요거는 조금 전문가가. 그러나 이게 결마가 타진 다음에 등록하도록 하는 게 맞죠. 자신의 주장에는 굽히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주장의 음. 문제입니까? 옳고그름의 문제지. 이자들에게 기대라는 것을 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인입니다. 하물며 이런 자들을 누가 칭송한다? 그것은 정신질환자들이거나 어디 뭐 해외 어딘가에서 댓글을 쓰고 있는 단체일 것입니다. 혼란은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그것은 내각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제에 대한 혼란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핵을 찌르는 비판적인 댓글은 수박 댓글 부대의 집단식으로 삭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양이라고 쓰고 싶어도 문재인이라는 이름 똑바로 쓰고 정신줄 잡고 말 이쁘게 정도로 댓글 달아야 합니다. 뭐 어디 하얼빈이나 청두, 연변이나 태국, 필리핀 등지에서 댓글 부대돋나 보죠. 나쁜 짓 하려는 권력자들은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사기꾼들의 댓글 부대의 신고는 들어오긴 들어오되 구글에서 삭제할 명분이 없게 이쁘게 쓰되 있는 사실 그대로의 비판을 써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고 그러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게 작전이거든요. 만들어진 대중압박으로 말을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개의치 말고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